재영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혹시 예상했던 많이 또가 있나요? 있으시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. 아 더인 걸 알아 아셨어요? 네. <웃음> 어 왜죠? 했 악마의 손이라고도 불리는 제 셀카 실력에 되게 많이 도움을 주시는 거를 많이 봤었어요. 그래서 아 뭔가 아 이거 일부러 조금 챙겨주려는 경향이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. 두 번째는 아주 사진을 대놓고 찍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대놓고 그냥 얼굴에다가 아형저 보세요 하면서 찍으셔가지고 당연히 당신이 한거맞습니다 뭔가 조금 더 예쁘게 <웃음> 찍어주시길 바람에 원래 마니토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제가 조금 그거는 실수했던 것같 네. 예전에 마니또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해주세요. 사실상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. 아... 그 고등학교에서 연습생을 하고 있던 기간이어서 많이 또할 게... 만한 시간이 학교에 음... 없어서 못했고 그냥 대본도 안 했습니다. 음... 그래가지고 가장 애교가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는? 애교니까, 네. <웃음> 제 이름 말해주시면 안 돼요. 왜 자꾸 저보고 이러시는 거예요? 김선우 씨입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반전 매력이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제이크, 제이크 형. 응. 이유는 귀엽고 엉뚱하고 되게 뭐 멍멍하고 되게 그런 이미지인데 이제 무대 서면 되게 뭔가 멋있고 섹시하고 잘잘잘 그, 잘잘잘 나와가지고 좀네좀 이질감이 될 정도로 너무 맞아. 그게 응. 많이 달라서 네, 아마 반전 매력은 저는 제이크 생각합니다. 네. 가장 잠을 많이 잔다고 생각되는 멤버는 니키. 니키? 네. 어 네, 희승이 형도 생각나지 않으셨네요그 질문을 제가 봤을 때딱 들었던 생각은 이게 질문이 오차가 있으면 안돼 가장 늦게까지 자는 사람과 하루에서 가장 아 잠자는 시간이 많은 사람의 차이는 니키는 잠이 깰 때까지 계속 자기 때문에 기와 잠은 하루에 가장 많이 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메신저를 가장 많이 보내는 멤버는? 이것 또한 저는 김선우 씨입니다 왜냐하면 <웃음>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누군가가 됐든 네, 연락을 되게 많이 하는 친구고요. 진짜 칼답의 달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인터뷰 질문은 끝났고 이번에는 이제 많이 도와 텔레파시 테스트를 할 건데요. 음. 이심 전신 게임과 몸으로 말해요 게임이 있는데 총 10점 만점에서 저희는 총몇 점을 받을 받을지 제가 네,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먼저 이번에는 이심전심 게임을 할 건데요. 이제 연두색 쪽지 중총5 개만 이제 뽑아가지고 게임을 진행을 할 겁니다. 어이 이건 영화 그거 같은데 이제 스릴 대 코미디. 하나, 둘, 셋, 스릴. 스릴. 오. 콜라, 사이다. 3, 2, 1 사이다. 콜라. 아니 저번에 사이다. <웃음> 너무 먼데 원래, 원래 사람 마음은 바뀌는 법이야 아. 아이스 아메리카노, 내 뜨거운. 아메리카. 이거 맞죠? 어. 아내뜨다 어. 하나, 둘, 셋! 아! 아. 역시! 해산물고기. 셋, 둘, 하나. 고기. <웃음> 영화 대 뮤지컬. 아. 하나, 둘, 셋. 영화. 영화. 아이 너무, <웃음> <야>, 너무 뻔했다. 이건 너무 뻔했다. 솔직히 근데 참고로 이거 희생이 형이 나한테 때도 나왔어. 다 맞았죠? 응. 다음으로는 이제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노란색 쪽지 중 다섯 개를 이번에 똑같이 뽑아서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. 네.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야 합니다. 축구. <웃음> 아 이거 되게 쉬워요. 진짜. 스탠드 마이크? 무대? 가수? 네. 아 이렇게 보 보통 이렇게 하면 가수보다 노래가 네.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? 아니죠. 이게 부르는 사람이니까 가수. 그튼 네. 요스무튼 네. 어디 보자. 젖소. 염소. 이 무엇? 무엇? 무엇? 무엇? 무엇? 무엇? 무엇? 무엇? 무엇? 무엇? 무엇? 무엇? 무엇? 무 무험무험아 탐험이 아주 비슷하긴 했는데 아쉽다 오, 오 어렵네요 비행기 That's right! <웃음> okay. 이렇게 게임이 끝났는데 저희의 총 점수는 그럼 10점 만점에 7점? 7점이에요? That's right! 마지막으로 팬분들을 위한 촬영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팬분들을 위한 촬영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끼리 되게 어떻게 보면 케미 같은 걸 위주로 어필한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화목하고 재밌고 가족 같고 저희의 이런 케미를 보시고 많이 재밌어 하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우와 제이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